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 자영업자, 택배 배달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14만 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현금지원, 실업자 49만 명에게 평균 150만원씩 실업급여 지급,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를 지원해 일자리 58만개 유지, 월 180만 원 급여 수준의 일자리 55만 개 추가 창출, 저소득층 생계비, 주거비 지원, 390만 소상공인 대상 1 천만 원 긴급 대출. 제가 방금 열거한 사업들은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돼야 할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추경안 통과가 지체될수록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은 커질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신속히 원구성에 협조하여 추경안 등 현안을 처리하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